23번째 TV는 1년 신수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자, 신수는 이렇게 돼 있고, 자, 몸치 자의 수, 숫자다. 그치? 맞나? 신수가 숫자 숫자래데이 숫자가 무슨 숫자가? 숫자 숫자가? 신수에 해거고 이건 숫자 숫자야. 분명히 사진에 보면 숫자다, 그제? 숫자 숫자는 맞는데. 자, 그러면 신수, 해압은 뭐, 몸 개수, 이렇게 할까? 응? 아, 이게 뭘까, 이거? 뭘까? 응?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몸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방책이다. 이 숫자는 방책이라는 거야. 자, 이 숫자의 뜻이 대단히 많다. 숫자 숫자도 됐지만은, 우리가 이 숫자는 우리는 목숨 숫자도 되고, 여기, 여기를 보게 된 비법도 되고, 풀이도 되고, 해법도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쭉많다이말이야 그런데 이거 숫자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신수라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야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수 타령하고 억수로 말할 거야, 지금도 아마. 공개해놔도 진짜 태반이다, 마.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도 모르고, 막 어, 신수를 막따진다잉 신수는? 몸을 다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방책이 신수야. 그러면, 내인데 날로오는 올해, 나, 내인데 날로오는 이런 나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뭐가 있을까? 아, 사고도 맞지. 그거는 결과고, 타고 오는 것이 있을 거 아이가? 응? 뭐안됐으니까 모르겠지. 아 나를 갖다 해치게, 내 몸을 해치려 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응? 낙마. 악마. 악마? 악마무고판사아 그거는 결과고. 나를 해치게 하는 그. 병. 아 병도 그거도 그거. 나를 해치게 하는 거. 상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이. <웃음> 우리 우리 <웃음> 천풍지풍 인풍이다. 우리가 인간에게 다루는 이런 풍 때문에. 우리는 애군이라든지, 액기라든지, 이렇게, 악연이라든지, 이런 게 찾아와서 내 몸을 다치게 만드는 거야. 그럼 귀신이 내인 오갖고 왔다 붙어 보면 난어떨까 귀신병. 귀신이 와갖고 차 타고 가는데 귀신이 와갖고 차에 확 다듬어 으면 어떡해? 차 사고. 차 사고. 내길 가다가 어떻해 바람 한번팍 불어갖고 풍한 거에 난리 뻗으면 어떡해? 낙마 그런 거잖아. 그러면 몸을 다치고 해하는 이것이 우리는 적풍, 지풍, 인풍이다. 그런데 이 속에는 천년풍, 지혜풍 인연풍이 있다 이 말이야. 여섯 가지 풍이 있어요. 이런 것이 몰아치는 것을 비껴가기 위한 방법이 우리는 신수라는 거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 신수가 거기지, 몸을 지키가지 하는, 뭐, 내 내가 와 뭐, 범죄 능얘이 있나, 뭐, 문서 원이 아, 내가 그, 문서는 도산 찍으면 문서가 되는 거지. 그게 없이 문서가, 지주로 가만히 이제 오나? 계약을 해야 오지. 아, 이때까지 있을 때, 뭐, 하문기 가갖고 문서 갖다 준사람 있더나? 남편이라고 갖다 주잖아 계약을 해야 갖다 주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가져 되노?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이게, 이 세계가 그동안에는 정말로 우리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태발이다 이런도 그거 푸는 거 정신나간 사람들이야 하는 짓이야 <웃음> 그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지 그거 뭐 솔직히 말해서 뭐를... <웃음> 애군 애군 애군 애기 악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악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인도 있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것이 천풍지풍 방풍법이랬다 그래서 유튜브 가서 좀 봐라 켰더만은 보지도 않았고 유튜브에 그거 다 공개해놨는데 액기 푸는 거다 해놨잖아 네, <웃음> 근데 이렇게 딱다 물어볼 때 이거 생각이 안나는 경우인지. 생각이 안 나요 <웃음> 그것도 막 자꾸 치워놔 <웃음> <웃음> 그럼 뭐 지우개 기 그러면 지우개 성령들이 너무 좋아서 그거 안 되겠다 이거 그렇게 빨리 배지 자, 그러면 1년 실수는, 한의 운수는 내 운이 어떡하려고 내면, 이렇 거지만, 한의 운수는 이런 놈들이 자꾸 찾아올까 말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는, 1월달에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 가족 귀신들이 쫓아가고, 그렇고, 2월달에는 어떻게, 옆집 사람이 쫓아가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걸 풀어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천풍지풍인풍으로 막법. 그래서 우리 이것이 바람풍 방풍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풍이 불어도 그거에 관련된 게 그해 막 그해 부는 거예요. 아지 그거는 이제 풍운 주기는 또 그해 부는 것도 있고 큰 주기에 부는 것도 있고 운명 주기가 그 똑같은 방법. 강도가 틀리고 때강도냐. 어. 시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그 따라서 다르게 그게 다른 거야. 그렇지. 연, 연까지 연까지도 다르지. 월별로는, 네. 이게, 이게, 네. 인연법에 의해서, 네. 이거 인연법으로, 이게 지 바람풍 방법에서 쫙 풀린다, 월별로. 1월에는 어떻게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이거는 운수도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 이렇게 도지만은 이것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쫙 풀어준다, 이 말이야. 그거 또, 또, 또, 또. 네? 또, 또. 그렇게, 거기서, 또기, <웃음> 여기 속에는 또기의 일부분이 있어요. 또기는 우리는 어떻게, 이기신을 푸는 것이고, 친수고. 그렇게 이것이 떡이 일년 신수, 네. 이것이 주족을 주류를 이루는 거 있는 거야. 근데 떡이 일년 신수는 모든 것을 다풀수 있는 비법이고 여기는 요사람인데 날라오는 일반 사람들은 떡이 그거 몇년해봐야 이해가 되려나? 일반 사람은 우리는 떡이라는 거, 떡이 일년 신수는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든는 상담을 할수 있는 풀이법이고. 이 똑이 풀이법에서 일부분이 날라온 거지. 자 여기는 우리가 풀 때는 아까 중에는 우리는 이 갖고 풀었댔잖아, 그치자 네. 여기서 우리는 일련 신수는 똑이 일련 신수와 천풍지풍 방풍법으로 풀린 거야. 이거는 천지 이게는 어디가? 봐라요. 숫자 2년법, 천지연수, 수리사주를 풀었잖아. 저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1년 신수와 천풍지풍 방풍법으로 풀어진 거야. 그러나 유형은 똑같다. 아 총평부터 1, 2, 3을 이렇게. 이거는 몸을 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몸을 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운한, 운만, 흐름만 알게 되는 거죠. 음,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몸을 치는 거 어? 사고가 나는 거 우리가 뭐 누구말따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내 몸을 신체적인 예, 그것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똑이 일년실수와천지전풍지품방풍법으로 푸는 것이고 하늘의 운수는 어떻게 숫자인연법과 천지운수상담법과 수리사주로 풀린 것이다 그럼 이거는 운을 풀어내는 것이고 운은 내하고 관계없는 거잖아 운은 사람의 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갖고 몸도 풀고 마음도 풀고 이거 만명통 치약으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토정비기 같이 토정기라는 내용이 뭐 있노? 이이 이 속에 있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래 뭐, 토정 선생이 적은 건지 아나 아예. 자 그래서 숨 가짜된 거고 지금 <웃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풀린 거고 이거는 이쪽으로 풀린 거야. 그래서 이게는 몸에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사람은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알겠지? 안전이 어, 몸이라든지 이런 게안 좋을 때는 신체적인 변화에 문제가 생기는 건이쪽을 해야 되고 우리 그냥 막장사갖고돈 벌고 뭐운이 어떻고 이런 거할 때는 이쪽으로 푸는 것이다 그렇게 종류가 다르다 종류가 내가 안될때 엎어질 때 어떻게 해? 엎어질 때는 엎어뿌려야 되잖아 엎어질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운동을 처음 할 때는 뭐부터 배울까? 기본 자세. 예? 네? 기본 준비 자세. 아, 군기 준비 자세가 아니고, 자 빠지는 것부터 배운다. 다른 사람이 딱그러다 보면 탁 넘어지는 것부터 먼저 배운다. 그래야 몸을 안 다친다. 그때부터 이제 낙법을 배우는 거야. 눈에서 탁 거두게 되면, 안 넘어지려면 안 돼. 거두면 그 넘어지뿌야 돼. 어떻게? 해? 내 몸을 안 다치게. 이것이 바로 요이다 그치. 요것이 우리가 일년 실수라는 거다 이? 뭔가 알겠지? 근데 이거 5,500원 주고 이거 안 봐? 다 봐. 지금 5,500원 씻으려고 했잖 야, 5 0 말고 안 봐. 그안 보는 사람이 좀 문제다. 아이, 그치. <웃음> <웃음> 그래. 밖에 응. 는요 응. 3월달에 제가 사고가 수 있었어요. 몸조심. 응. 그마가 응. 있었거든요. 응. 근데 그낙마다 다쳤단 말이에요. 응. 알고 있었는데 방부을책을고 못했어요. 알고 있으면 막아야지. 못 그거 그거 수, 수, 아 그거 는으면 그거 는이 그거 는으면 그거 있으면 그거 있으면 그으면 그거 있 그거 있 그거 는으 그거 안되니 그거 가상담으로 가야지. 으 아, 그거 그래. <웃음>